아나 이게 제일 싫터라 이 카운터 솔직히 치지도 못해 섀도우 트랩으로 몇번 쳐보긴 했는데 안 쳐져 저거 뭐야 이거 안 보이는데 아 이게 맞아? 형해 아 저거 남해로 어떻게 쳐? 어 저거 섀도우 트랩도 조차 힘들어 뭐 어떻게 하면 치겠는데 너무 그 리스카가 커 카운터 짜릿하지? 뭐야 pvp야? 뭐야 뭐야 두번째 pvp야? 뭐야 뭐야 이거 <웃음> 어떻게 된거지? 나 아드 안 먹었는데? 이 맛이지? <웃음> 헐, 헐키? 헐키! 이건 아니잖아. <웃음> 내집 어딨어.